그래도 둘이 합쳐가지고 음. 음. 음. 마이크 내가 서 깜짝 놀랐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 정순이 음. 유명한데 아 예쁘다 아웃떻겠다 죄송합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에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습니다 이장 네, 감사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죠 찬양. 찬양. 찬죠 찬양. 찬고 어디서 양찬고 찬양. 찬양. 찬양. 경례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 <웃음> <웃음> 자, 동네. <형례. 웃음> 자, 하나, 둘, 셋. 자, 박수 주시고요. 환 <웃음> 박수 <하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직접 연습을 하셨다고 하 내가 노래부르지 못해여러분들박수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노래 근데 안되더라고 지고 <웃음> <빛 찍고> 있나? <웃음> 어 입니다. 후단까지 맞죠? 진짜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팔자, 네, 팔자로 기를 소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부 행제 현준씨, 축하기를드게각식와 양가의 홈질들을 대신해서 오늘 많이 세요 잠시만요. 좋아요, 좋요 하나, 둘, 셋. 자, 현준님 한번 짤드겠습니다잠시후저는시식구와 가족 및친지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 우인분들에 저희 차를 들어서 가겠습니다. 안 따라